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좀더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 하기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크게 두 부류로 제가 나눠 봤어요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어권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 봤고요 어, 이분들의 한국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말을 좀더 한국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억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한국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어를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스퀴즈드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합쳐서 근데 한국말은 안 그래요. 스퀴즈드 이렇게 다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악센트가 영어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세게 들어가는 발음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한국말을 하려고 하면 뭔가 영어처럼 발음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까 밥을 먹을 걸 그랬어 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어, 엄마, 그 다음에 아, 아까, 그 에서도 다 악센트가 들어가서 들었을 때 뭔가 세다 아니면 어, 이렇게 뭔가를 강조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더 한국 사람처럼 하고 싶다? 그럼 악센트를 다 빼야 돼요. 어가 아니라 어. 그가 아니라 그. 엄마 아까 밥 먹을 걸.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연습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발음이 나도 모르게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국어권에 계신 분들의 특징적인 발음의 오류는 뭘까요? 비음을 엄청 많이 사용하세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 전화주세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읽을 때 중국어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시냐면 뻔이라는 받침 발음을 빵 처리 하시거든요 you know. 많은 받침을 다응 처리해 버리세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한국말을 어떻게 하시는 느낌이 드냐면 띵. 아 내가 중국어권에 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음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받침에 이응을 많이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응인데 어떻게 다르다고요? 여기서는 많이 울려서 응, 증, 뜬, 응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 아, 아, 끝. 이렇게 악센트를 계속 주신다는 거 요런 부분들을 빼면 좀더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받침의 오류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좀 전에 문장에서 영어권에 계셨던 분들은 걸 발음을 닷걸 로 하세요 걸 걸.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한국어의 리 리을 발음을 영어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집에 갈걸 이렇게 하면 꼭 걸에서 아유, 아까 집에 갈 걸이 나와요. 그 걸이라는 발음만 고치셔도 한국어 발음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어권에 계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발음의 오류는 어 발음입니다. 어 발음을 거의 다으 발음으로 처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는 발음이 있으면 은을, 으로 처리하시고요. 거기서 만날게요. 뭐 이런 말이 있다면 거기서 약간 삿 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모음의 오류가 굉장히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어 발음을 정확하게 오 어로 해주셔야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만 구독과 좋아요. 나는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구독이 안 되고 그득. 요 정도에서 멈춰요. 그럼 내 발음에 100%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오우오우우 우, 우, 우, 우, 우, 어. 오오오오오오 어,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똑같. 같은 지읒 발음을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발음 오류를 보이시냐면 z 처리하세요. z로. 그런데 z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지읒 발음에서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z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표준화 규정에 저자조주는 저자조주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저자조주를 안해요. z 발음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 조주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중국어권에 계신 분들은 저자 조주를 발음하실 때쯔쯧쯔쯔 이렇게 쯔쯔쯔쯔쯔쯔쯔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저자조조를 하실 때 나도 모르게 된 소리로 쪼쪼쪼쭈 하지 않게 이거를 좀 주의하신다면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국어 문장 중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억양에 맞춰서 발음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뽑은 거는 뭐뭐 했는데, 뭐뭐 해서, 뭐뭐 했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뭐 했는데, 뭐뭐 해서, 뭐뭐 했어 이세 가지 음도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문장 내가 뽑기를 했는데 인형을 뽑아서 완전 깜짝 놀랬어 내가 뽑기를 했는데 인형을 뽑아서 완전 깜짝 놀랬잖아 내가 뽑기를 했는데 인형을 뽑아서 완전 깜짝 놀랬어 다른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엄마가 밥을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 엄마가 밥을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구독했어 구독과 좋아요 네, 오늘은 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어떻게 하면 좀더 한국 사람처럼 발음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소리로 외국어를 해석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모음이 있으면 어아오 우 라는 발음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어, 아, 오, 우로 한국어 발음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라마다 어, 아, 오, 우의 정확한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발성이나 악센트가 들어가면서 그 조음의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보고 그 들리는 소리로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발음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누구보다도 더잘 한국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한국말을 좀더 한국 사람처럼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아 그리고 일어서라에게 무료 코칭을 받으면서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